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도별로 무엇인가 내용을 소개하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응용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스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제가 슬라이드에 이 ppt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거는 표인데요 표 같은 경우에는 상단 메뉴 삽입에 가면 여기 표가 있죠 이 표를 활용해서 지금 보면 1 곱하기 4, 1 곱하기 5 이런 표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콘인데요. 이건 필요하기도 한데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연도를 입력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볼 건데 여기는 이표 안에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는 연도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2018이라고 적어볼 거고 여기에는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기업 창립 뭐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적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2018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 크기 자체를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작게 만들어 주는 거는 정말 쉽죠 이 전체적으로 글꼴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면 시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2018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크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뒤쪽에 배경이 없는 형태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전체적인 표의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표를 드래그하신 뒤에 상단 메뉴에 있는 표 디자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표 디자인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음영, 테두리, 효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테두리 그리기 등 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여기 있는 이 음영을 눌러줄게요 음영을 눌러서 여기 있는 채우기 없음 이라고 하는 것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없음을 누르니까 위쪽에 있는 연도는 글씨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느냐 글씨도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배경색상이랑 똑같이 그래서 일단 색상을 검정색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워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내용들의 글자 간격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간격 자체를 조금 좁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마우스로 클릭해 보면 중간중간에 원래 선이 있었던 자리 있죠 이 선을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용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 또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2018 연도와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글 사이에 있는 이 선을 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칸을 드래그를 하셔서 상단 메뉴 표 디자인을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의 굵기를 3pt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펜의 색상을 일단 저는 검정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여기 있는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 가로 테두리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니까 이렇게 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들의 글꼴과 그리고 색상을 조금만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굵은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스코어 드림체라고 하는 글꼴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얇은 글꼴도 마찬가지로 에스코어 드림체 중에서도 좀 얇은 글꼴 라이트체나 미디움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미디움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한글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간이라고 하죠. 이 자간이 약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좁혀줘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드래그 하셔서 홈탭 위쪽에 가면 글꼴 여기 가나 보이시죠. 문자 간격을 좁게 라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좁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그 전보다 보기가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아이콘을 오른쪽에 쭉 배치해 주시는 거죠 자 길이가 좀긴것 같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과연 어떤 아이콘을 집어 넣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2018년과 연관되어 있는 아이콘을 삽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 또는 오피스 365 이상 최신 버전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삽입 탭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아이콘을 삽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선과 이 텍스트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넓죠 이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에서 엔터를 살짝 톡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표 안에서 두 줄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것 있죠 이것이 바로 텍스트를 쓸수 있는 칸입니다 자이 텍스트 글꼴 자체를 조금만 더 작게 설정을 해 볼게요 좀더 작게 설정을 마우스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주니까 칸은 한 칸인데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더 입력할 수 있는 이 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만큼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표 하나와 아이콘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드시면 끝난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쉽다 라고 항상 말을 할 겁니다 자이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이 나머지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복사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수직 수평 즉 수평 복사죠 수평 복사를 톡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실행했었던 기능이 재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내용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너무 넓죠 그래서 이 표만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너무 넓으면 편집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조금 더 작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자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다시 한번 복사 F4를 누르면 총 다섯 개의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쪽에 있는 색상들을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똑같은 색상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좀 지루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을 하나하나 다 바꿔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 집어 넣은 거 있죠? 이거는 굳이 왜 같이 복사했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는요, 아이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그래픽 변경, 파일에서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내가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아이콘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최신 버전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아이콘에선을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손쉽게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아이콘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편집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바꿔주기만 하면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어떤가요 색깔만 바꿔도 어떠한 내용이 훨씬 더 강조되는지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여 주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도 만들어 줄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꼭 연도별이 아니더라도 좀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부터 2020까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였다 또는 2021년부터 2020년은 좀더 발전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단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를 따로 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